Thank you 시 끝나고 민서 집에 왔는데 일단 미, 도, 민서 동생이 준 보리차 오리차 사왔는데 어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아니 들어왔는데 이렇게 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서 제가 집들이 선물을 사왔거든요 근데 또 약간 느낌이 제가 디퓨저로 샀는데 여기, 여기 약간 디퓨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네가 사온 민서 그랬더니 다행히 제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음 달에 생일이거든요. 야 근데 약간 진짜 내 생일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 진짜 민서. 어 이건 미안한데 나 나도 이거 샀다. 안난 그래도 좋다. 아 근데 이건 이건 아니다. 생각해까 이거 살라다가 다른 거 샀거든. 어 이건 아니다. 어떻게 딱 이거 내 옆에 냉장고 옆에 다 붙여놨거든. 고맙습니다. 이건 뭐야? 일품이다. 아니 이게 이게 이렇게 여기 집 바닥에 굴러다니게래어 예쁘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선물이래요 이거자 이거는 옛날에 민서가 준 우정 반지 여기 S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세이가 이렇게 선물해 줬네요 제 거는 색깔이 색깔 색깔이 제가 아한테 색깔 뭐냐 뭘거 뭘 같냐 물어보는데 저 핑크색 좋아하니까 핑크 기장색서데 핑크색은 아, 아예 없었다고, 이 그래도 세트라고, 이렇게 산색 그, 세트. 저한테 까만색을 줬어요, <웃음> 어 예쁘다. 예민석꺼없구나민석 <웃음> 밑에 있을걸? 아, 야, 약간 <웃음> 골동품. <웃음> <그런 느낌. 웃음> 아니, 색어 너무 예쁘다. 안 그래도 컵을 모으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우정컵 이발 다음, 아, 우리 마실게요. 찝으면 아, 되지? 어, 개발이도 껴볼까요? <웃음> 껴주세요. 껴세요. 피치 펀치? 어디서 들어봤지? 피치 펀치 근데 내일 니랑 올릴까? 어쩔 수 없어. 고맙습니다. 귀걸이 좋아하는 건또 어떻게 알고? 웃길지 모르지. 아, 사냥놈 야기 웃겨 팍팍 살까? 오, 약간, 약간 그 밀짚모자 같은 거낌생각하에 <웃음> 놀러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오케이 <웃음> 아, 예쁘다 근데, 근데 요즘 연보라에 빠진 거 어떻게 알았어? 지금 거짓말 진짜 내 핸드폰도 연보라색이다 이거 진짜? 니 네, 언제 바꿨어? 내좀바꾼지됐 했다 응. 어? 진짜네? 응나 그리고 내 저거 원래 인스타그램 배경화면도 원래 동그라미 연보라색 그냥 무지해 그니까 표정 뭐야? 아니 아는 척잘이길래 <웃음> 아니 손 바꾼 건 몰랐지 아 그럴 수 있지 어 예쁘다. 아 연보라색 진짜 좋았는데. 굿 굿. 응. 잘 어울리네. 자 이제 마지막 데퓨져. <웃음> <디퓨저. 웃음> 아 민서 선물 어 귀엽다. 아니 이게 내 민서꺼도 저 묶어서 샀거든. 그 민서꺼 저기 있어. 어. 지금 쓰고 어, 있던 거거든. 근데 거의 다 써간데. 근데 이가딱데퓨져를사온 음 거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들 <웃음> 생각하는 게 똑같은지 이것도 다 조심히 이렇게 넣어둘게. <웃음> 일단은 급. 생일 선물 언박싱. 언박싱이 <웃음> 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할리갈리 들고 왔기 때문에 동생한테 하나 이거좀 빌려 갈게. 아 진짜. 할라 원래 집에서 놀 때는 보드 게임이 있어야 되잖아. <웃음> 나 영도 <양도> 게임도 깔았는데. <웃음> 라이오 게임이라고. <웃음> 아. 내 그거 진짜 못 한다. <웃음> 내 그거 뭐지? 아, 마피아 맞아. 이런 거. 진짜 못 하고. 난 진짜 <웃음> 거짓말을 못 해. 어, 아니야? 연기 이런 거숨못 숨긴다. 약간 떨려 가지고. 근 마피아 마피할 때 그거 했다 얘가 깍두기 했다 애가 <웃음> 너무 너무 못해서 <웃음> 아니 니네 다른 게임에서 깍두기 아니었나 니뭔 게임 을 했는데만 깍두기였나 그건 아니네 <웃음> 어, 근데 콜라치 뭐야 대박이다 얘 아, 역시 아웃백 아웃백 알바 매니저였나 어 <웃음> 아, 매니저 출신 야 대단하다 이따가 일단, 일단 먹지 말래요 <웃음> 기다리래요 알겠다 했어 저거 <웃음> 다 너무 <웃음> 짜 맞아 짠거 좋아하는데 <웃음> 이거는 세희가 먹고 싶은한 오일 파스타, 응. 오일 파스타. 이거 내가 먹고 싶어한 로제 파스타. 이거는 민서가 만들어준. 야, 근데 진짜 무슨 일이야? 윈도. 진짜 이건 뭐야? 닭이죠. <웃음> 나 계란인 줄 알았어. 아, 더. 흰색이 아니야? 하늘색 아니야? 네 들고 왔어. 어, 잘했어. <웃음> 잘했대. <웃음> 이거 세이가 준 컵인데 이렇게 우정 컵. 민서 반지도 갖고 왔다. 아 반지 찍어야 근데 약간 색깔이 조금, 조금... 변했어. 왜왜 변했어? <웃음> 몰라. 내가 관리. 내가 관리를 좀잘 못했나봐. 응. 자 우리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이가 야 왜? 이거 이거 건배해야지. 그래. 아, 우리... 아니 걔들 진짜... 계속... 오케이 아이고. 인정 오늘 인정 아이고. 오늘은 우리 조금 민서는 좀 봐주자. 에이. 아. 분명 찍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세이가 있으면 좀 편해. 내가 다안 해도 됐어 <웃음> <웃음> 이런 거 이런 분명하는 이런 거. 그래 다들 이렇게 나오게 아, 하나 음. 둘셋짠 오케이 인사 진짜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그래 맛있는데? 음뭐이미 음. 음. 이거 는 완성했네. 맛있어. 음, 음. 네끝났네 <웃음> <웃음> 어, 어딜 려 먹겠니 먹겠니. 혹시 오늘 드레스 코드 나만 못들었네 어, 나지만 어쩌면 언니. 아 진짜. 아. 너무 뭐 했네. 하지만 네가 여기 제다려봐 <웃음> 갔다 올게. 나 언니는 갔다 올수 있겠네. 그래서 너한테말안 했다 내가. <웃음> 여기 봐줘. 친디 여기 봐줘. 롯데마트. <목소리> <목소리> <여기 봐줘. 목소리> <목소리> 아, 롯데마트? 음, 광고 아니고요. 빵. <목소리> <목소리> 관, 광고, 요즘에, 아니에요? 요즘에 그 아, 광고 아니고. 네. <목소리> 어, 롯데마트에서 직접 사신 거고요. 절대 예, <목소리> 광고 아니다 네. 에크로아상 네. 생지 마지막 고 이것도 샀대요. 그리고 이것도 새로 샀대요. 이거. <웃음> 오늘을 위해 이크러프를 위해. 아, 아, 우와. 찍었어? 못 찍었다. 나월1열일 <웃음> 찍어.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웃음> 어, 어떻게 할까? 밥 다듬 다 어떻게 할까? 다. 어떻게 그럴 아, 아, 조심. 이제 <웃음> 뒤로 쏠렸어. 이 네, 대박사건! 상으로 삼차를 갑니다. 어디 갔어? 어? 우와 대박. 뭐야 이 계단 뭐야? 무슨 와 야, 이게 너희 집 옥상이라고? 와. 기 파티도 합니다. 의자. 의자 이거 약간 카페에 있는 의자 아니가. 와, 이거 나중에 사진 찍어 줘야 되는 거 알지? 그것도 이거 안에 돌려서 알지? 돌려서 뒤에 나오게. 야 솔직히 설정인 척 철... 그니까? 네? 간다 아, 설정인 척 알지 야 빨리 세연 이동 뭐하는데? 만져 그러면 내꺼부터 우리 3명씩 왔더가 알죠 여기 앉아야 돼야 우리 한명씩 어떤데 <웃음> 한명씩 안는거야 <웃음> 아무렇지 않은 척 설정으로 <웃음> <살펑으로. 웃음> 무슨 말되지얘지 <알겠지? 웃음> 어. 내가 먼저 해볼게 네. 알아서 내가 먼저 앉고 한명 여기 앉고 한명 뒤에 소리 내가 줄게 아, i d 엄마는 근데 어, 이름표 빡혀nd 있고. 박이 놓게 있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 어, 지금? 67? 바로 앞 번호였네. 그렇지? 어, 맞아. 하지. 자. 이거. 나야. <웃음> 아, <맞아. 웃음> 야, 너만 말이가. 야, 얼굴은 좀 없어도 조금 이렇게 세워 봐. 그렇지, 그렇지. 이그 정도면 됐지? 오케이, 오케이, 좋다. 자. 발자 이렇게 하는 거. 응. 이거 나눠야지 일단. 어? 이게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예? 이렇게잖아. 이렇게 한 카드 하면... 나눠서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뭔가 이렇카드안한거 하는데. 아 진짜 카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자기 <목> 어? 있는 거맞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한테 하는 건데. 아 자기한테 내는 해봐도. 거구나. 맞다. 자기한테 내는 거야. 내가 받네. 눈봐봐봐. 대접 눈봐라. 진짜 사람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웃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꺼내는 거지. 어디서 나고 이렇게? 지겨방이야? 아이면씨 반대방이네. 어, 아, 아, 이렇게 하는 데도 이쪽으로 는이쪽 아, 이으로는 이쪽으로는 이쪽는이쪽는이이쪽이쪽이쪽으는이쪽는이쪽는이쪽이렇게로이로이까로괜이아 그래, 는이쪽으도안되면 야, 이쪽는이쪽으이쪽으이이거까지봐는는거치는이쪽이쪽이 야. <웃음> 야, <웃음> <웃음> <없나? 웃음> 아, 선생 이거 말고 싶다고 가지고. 어디다. <웃음> 어. 어. 어, 맞 나왔나? 아 씨, 야 맞아도 무섭다. 아, 진짜 손상이들 하세요. 어. 으비 아, 와, 이렇게, 아 근데 내가 1억으로 계산을 못해 이제 다가올게 5개라는게 아,